육단에서 보셨다시피 귀여운 인형들 많이 구경했어요. 그래서 갑자기 삘 꽂혀가지고 타임스퀘어에 있는 디즈니스토어 갔다 왔습니다. 절대 뉴욕에 사는 사람들은 오지 않아요. 인정? 그래, 이상한 것 생겼네. 이런 거? 그리고 여기는 여름에 누드거이레이키드걸들이 걸, 졸라 돌아댕기죠. 그리고 여기서... 헤이. 들으셨습니까 방금? 방금 들으셨죠? 저런 사람들이 졸라 많아요. 여기는. 그리고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, 저런 엘모 같은 애들이 사진 한번 찍어주고 한 20불 요구할 때가 있어요. 돈을 안 주면 안 돼. 도, 돈을 안 주면 절대 안 돼요.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피하셔야 됩니다, 여러분. 고객님이 되지 마세요. 인정. 갭 여기로 옮겼구나. 저기 사라졌던데. 여기? 여기 앞에 아, 맞아, 맞아. 거기 사라졌던데. 갭 여기로 옮겼습니다, 여러분. 네, 라이온 킹. 아즈백냐, 바바리, 지아와즈백냐, 마 갑자기 필받아가지고 온. 미키마우스 너무 귀엽죠 여러분 <웃음> 한국에 계신 분도 참고하세요 근데 여기는 딱한 번만 올 곳이에요 뭐하나 스티치 <웃음> 아, 나 스티치 닮았대 애들이 <웃음> 닮았나요 여러분? 이런게 좋아 다현이가 좋아하는 거다 어? 우리 PT 선생님이 저 이거 굉장히 좋아해 다현이가 이거 헤이어나 hey. <웃음> 저거 개 좋아해 라이프 주먹하는 라이프 <웃음> 이런 놈을 맨날 사고는 싶어 난 사진이었냐? <웃음> 얘 졸라 방정맞잖아. <웃음> 귀엽, 야, 존나 빡대가리 새끼. 귀엽다. <웃음> 얘 무서운 애잖아. 얼굴은 이렇게 생겼는데. <웃음> 귀여워. <귀엽지? 웃음> 열쇠고리는 없네요. 딴층 가볼까? 내려가. 여러분이 아니 올라 Let us 나 한번 찍어 라 t <목소리> h e r t o w m a e e 여러분 고요미 TV 구독해 주세요. 구독 좋아요? 이러다 넘어져. 좋아요? <웃음> 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<웃음> <웃음> 이거 진짜 비싸겠다 그렇지 졸라 비싸겠다 한 100불 정도 할 거. 같은데? 진짜 무겁다 이거 <웃음> 핵인싸템 <웃음> 핵인싸와 <웃음> <웃음> 이거 너무 사고 싶어 얼마야? I'm sorry 자부리네 <웃음> 어, 저것도 귀엽다 야 이거 이쁘다 아, 이거 좀 귀엽다 좋다, 어, 좋다. 라면도 너무 어,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? 이거 되 이것도 귀여워 14점 그 음. 야, 이런 것도 너무 귀여운데? 나 파우치 사고 싶다 진짜 귀여운데? 서로 다른 얘기 계속. 것같지 <웃음> 얘기만 졸라하네 야, 라이더 자켓 입는 게왜 이렇게 웃기라 나르는양탄자컵이 너무 귀여운데이 집을 보이이야이이 집을 보리야. 이 집을 보리야. 이 집을 보이 집을 보리야. 이 집을 보리이거열보 얼굴 개 나오잖아 진짜? 그래. 어. <웃음> 어, 너무 귀여워, 나 지금 눈 돌아갈 것 같아. 니모 살까? 해산물 집집으로 나도 걔 누군지 몰라. 웬만한 디즈니 다 봤는데? 잉크도 왜. 우리 엄마도 이런 거개 좋아하는데. 얘가 저에들어좀상태좋은 아, 그래. 아, 그래. 음. <웃음> <웃음> 이제 걔 이름 지어줘야돼 <웃음> 갔다 그지. 그러니까, 그래도 진짜 필고찾서 오긴 했는데 너무 좋다. 이럴 때 와야 돼. 나는 덜 주다. 그러다 이 주꾸박스. <웃음> 나 주꾸 먹을래. 너 이거 먹어봤어? 아 먹어봤어. 존나 다이잖아나언니꺼한입 <웃음> 먹. 사람들은 맨날 u 개의오 f 이라고 Thank you. t f o u r n t s n t t s u Exchange. <웃음> 그리고 여기 플라커가 되게 크게 생겼는데요. 둘다 신발 팔고 약간 좀 나이키랑 이런 거 모아둔대요. 인정? 인정. 알자 ABC 마트, 레스모아. 맞아, 맞아. 근데 이 레스모아가 좀더 인기가 없잖아요. 여기 똑같아. 저게 좀더 인기 없고 웬만한 거 플라커에서 사요. <웃음> 여기 는 미국의 에이랜드라고 하는 게 맞겠죠? 그치지 맞아. 찍어 줘 이렇게 보내는군 사춤 멜로디 이러고 다니기도 쉽지 않아 미국 애들의 패션아이템은 양말 아닌가요? 남자애들? 남자애들 양말 잘 신어야 못잘 입는 거잖아네 네네 네네 네네 네네 이렇게 네 네네 네네 네네 네네 네네 네네 네네 네네 이 이렇게 네네 네잖아 맞아, 똥처럼. 이렇게? 어, 그거네 <웃음> 이거야? 어, 그거네 <웃음>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귀가 니가 귀여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 네, 나. 미국 갬성 되게 예쁘긴 한데 가격이 너무 비싸 맞아 오늘 컵 특집이랑 인형 특집인가보요 이거 진짜 미국 갬성 응. 미국 애들은 여자애들은 취향이 이런 애들이 많아요 A컵 미국 언니들이 꼭 갖고 다니는 것들 <웃음> 이거 꼭 가방에 껴야 돼요. 안 그러면 미국인 아닙니다. 언니 오늘 컵집착 개쩌해 코베 오빠랑 있어. 잘 어울려. 코베 오빠. 이거 하나 찍어서 보내줘. 가도 귀찮은 차. 이거 미국인 가방 아님? 응. 어 멋있는 오빠야. 이크쇼츠가유맨이야 맞아 이거 미국 애들이 진짜 좋아할 스타일이다 야, 우리 할머니가 시장갈 때 들고 다니는 거랑 비슷하네 도 그래 그치? 이것도 귀여운데? 응 이거 귀여운데? 이거 귀여운데? 핸드폰 넣고 여어내 립스틱만 들고 자가리가 큰 나는 나재를 찾는데 이거 오리라서